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,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아... 얘들아, 게임을 게임 자체로 순수하게 즐기지, 알겠지? 선 어. 넘는 게 스킵이면 이 게임 다 스킵인가요? 어. 이것도 이거 다 해봤구만, 이거. 어? 다 해봤네. 어? 이 친구들 이거 다 해봤어, 이거. 이거봐 이거 나만 안 해본거야 너희들 다 해봤지 이거 지금 아직 게임이 시작도 안했어 어? 이 게임 시작도 안했는데요? <웃음> 어이 왜 이렇게 지금 자 분위기 뜨겁습니다 자 일단 해볼게 자 얘들아 해보자 자 광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시작 자 로그인을 해야 되네 구글 로그인으로 해볼게 자 요거 계정은 자 거돌이와 거순이 계정으로 할게 자 계정은 이제 거돌이와 거순이 걸로 시작한다 자 한번 해볼게 자 한번 간다 간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자뭐 내려가? 아뭐 요런 느낌인거구나 얘들아 게임 자체는 순수하게 봐야돼 그지? 자 헬콤보 다음 맵을 올라간다 잠깐 위쪽에서 구조시도를 받았대 이건 뭐냐? 아 요키는 조금 빠른 이동을 하는거고 괴물이래 아 요거는 스킬이고 자 얘들아 지금 이제 가는거 여러분 자 하비가동 여러분 게임에서는 지금 선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아까 대화하거나 막 이런 부분에서 선정적인 부분들이 막 발견돼서 그런거야 게임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요걸 누르면 빠르게 이동하고 요거는 스킬이고 요게 일반 공격인것같아 지금 생각보다 조정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, 아, 뭐 이렇게 뭐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요런 부분에서 계속 선정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어,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 하겠어 이거 뭐, 이거 뽀개면뭐 주나, 이거? 자뭐 이것도? 뽀개면뭘 주는 건가? 아, 아니구나, 아 그런 거. 자, 올라갑니다 어, 이마 맞았다, 씨 얘는 아군이야? 아, 얘 아군이구나 어이 뭐야? 야 미쳤다. 스킬 한번 각이고요 오케이, 이게 뭔가 스킬이 조금... 어... 하쿠바 느낌이 좀 있어. 자, 뭐 하나 클릭한 건가? 이게... 자, 무슨 나비가 생겼네? 어. 자 뭐가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, 이어진다 지이어 근데 이게 조작법이 되게 간단해 어, 이게 조작법이 간단해서 얘네가 이거를 뭔가 되게 게임 잘 만들어 놓고 이거 남자애들 자극시키려고 약게임으로 만들려고 한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올라오자난뭐 속도감이나 타격감 이런 거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 얘 보스인가 보네 이건 뭐야 오자 자, 스킬 한번 날려주고 오케이 이게 보스인가? 얘얘 얘 보스 맞아? 자 다음으로 올라가어뭐 지들이 이거 지금 지들이 알아서 알아서 뛰는 거야 이거는 음 뭐야 이거 아 이쪽 이쪽에서도 넓게 있구나 자 이거 누르면 되나 그냥? 이거 어떻게 숨기냐 이거 이거 스킵하는 방법 없나? 야 얘들아 전투에 집중해라 전투에 어? 쓸데없는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올라간다. 얘들아 전투에 집중해라 전투에. 어? 이게 뭔가 뭔가 뭐, 뭐야 뭐야? 보스야 뭐야? 무슨 결정체가 생기는데? 로봇인가? 오 이거 로봇이네. 오유씨. 계속 주고.. 이건 뭐야? 자 스킬로 계속 주고 있어. 피하고 피하겠다 좀. 오이고오이고 오우 이건 데미지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? 그럼 데미지를 안 받을 수가 자 회피 오우 그렇다면 바로 스킬이다 오 잡았다 잡은건가? 오이 뭐야 아 이거 하나씩 누르면서 스텝 바이 스텝 가는거야 지금 오 잡았다 얘들아 전투를 봐라 얘들아 전투를 어? 딴거 보지 말고 아, 이거 스킵할 수 있구나. 야, 음란합이라니 음란하비. <웃음>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? <웃음> 자, 합이 채널, 합이 채널로 해서, 자 확인, 자 생략, 얘들아. <웃음> 자, 왜냐것도 카페에서 일을 하는 거 같아. 응 전투를 하면서 얘네가 또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것같아어 말이 많은 것 같아서 넘어간다 뭐야 이거 이거 뭐니 이거? 얘네가 이게 시작이라고? 이거 뭐야? 뭐야 쓰다듬어주는 거야 내가?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니 이거 자, 넘어간다. 어, 야, 이거, 이거 안 되는데? 아, 그래? 어, 내, 내안이 이 친구야. 자, 나는 이 친구고 출격을 한번 해볼게. 바로 출격을 하래. 어. 스토리 모드. 자, 출발. 자, 출발. 형상복 와이린으로 출격 자 간다 점..내가 점장님인가봐 점장님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이래 자 한번 가볼까? 아 이게 자동 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게임이 막 어렵지는 않은 것같아 자동 조준이 되니까 이것 봐, 봐봐 이렇게 뒤를 봐도, 앞을 보면서 쏘든, 쏴. 음 자. 오, 뭐 이렇게 많아? 자. 아, 샷건을 쏘네, 또, 여기서. 자, 이거 여기 받고. 음, 음, 음, 음. 어대렇게안 죽네 이거. 자 올라간다. 어 사건을 쏜다니까 이렇게. 아까 쓰던 기술은 어떻게 되는 거지? 자 오케이. 자 전투 승리했다. 자, 일단은 얘들아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? 자, <웃음> 얘들아 일단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딱요 튜토리얼까지만 딱 해볼게 알겠지? 어 튜토리얼까지만 딱 해볼게 자, 튜토리얼까지만 딱 해볼 것같아 이거, 이거는 이건 안될 것같아 자, 또 출력, 자, 신입 가이드 자, 수령하고 자, 비상상황이라 또 출격 아, 이거 근데 야, 얘들아, 솔직히 얘기해, 이거 하, 했던 사람 얘들아, 이거 했던 사람 <웃음> 니네 이거 다 해봤지 <웃음> 어 이거 이제 더 가면은 심해지지, 지금 그치, 이거 더가면 심해지지 이거 딱! 우리 야! 얘들아! 야! 깔끔하게, 어? 깔끔하게 튜토리얼만 하고 끝내자, 알았지? 어차피 이제 뭐 게임 형식은 어느정도 적응이 됐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성장할수록 뭔가 이 여자 캐릭터들과의 이렇게 뭔가 친밀도가 생기면서 좀 음란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? 일단은 튜토리얼만 맞춰보자, 이겠지 지금 내가 하는 캐릭터 평상복 아이린이 평상복 나저 평상복이라는 것도 아주 굉장히 불안하거든? 자 올라가자 야 그래도 뭐 얘들아 봐봐 야 게임 자체 나쁘지 않아 조작도 굉장히 간단하고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? 자사건 한번 딱 쏴주고 이거봐 조작 자체나 이런 게임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 여기서 튀어나오나 보다 자 올라가자 얘들아 이거봐 조작 자체는 나쁘지 않아 게임.. 게임 자체가 나쁘지 않아 옛날에 1945라는 그 비행기 게임이 있었거든? 그 비행기 게임이 요런 총알들 막 피하면서 공격하고 뭐 그러는 비행기 게임인데 야 야 이제 왜 음란마왕이야 자꾸 오, 우거왜야 어우 왜, 왜, 왜, 왜 뭐가 많냐 어우 진짜 장난 아니다 그냥 할수록 이제 나이로가 좀 올라가네 자 점수 승리했어 자 레벨 2가 됐다 어. 자 보상도 받았어 자뭐 이제 얘기하는데 자또 하면 또선정적인 장면 나올 수 있어요 넘어간다 어. 자 보급 자 보급 지원을 요청해라 그럼 애들이 지원, 지원을 해도 알바를 해준다는 거야 1회 보급 이건 뭐야